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5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 이 오병이요 사건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오병이요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뜻이 무엇인가 종전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그 아이가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해서 축복해 줘가지고 5천명을 배불리 먹였다 한 아이의 헌신 또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받쳐지는 신앙의 진심 그래서 우리에게서 진심과 헌신을 죽게 드렸을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의 참 의미는 그렇게 제시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부터 우리 확인해 봅시다 먼저 6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배경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리고 유혹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르게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벌써 어떻게 하실 줄을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올 것이고 믿음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것에 대한 바른 모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갖는 일단 의미는 헌신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출발이 그렇지 않으니까 출발 자체가 주님은 믿음을 그 안에서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이 오병여 사건의 출발이니까요 어, 인간의 중심의 눈으로 보면 오병여 사건은 굉장히 그 은혜롭게 포장될 수가 있어요 설교도 아주 은혜롭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놀랍게 들어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그 존귀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구속사 이야기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해서 어, 교회도 좋고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있는 쪽으로 어, 자꾸만 성경을 예, 자기 편리주의로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고 싶은 대로 은혜가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본래의 의도대로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걸 하나의 기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게 기적다울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5천명을 먹이는 게더 기적다울까? 뭐가 더 기적스러우면 그 미라클이라는 그 기적다움을 보여줄 땐 뭐가 더 기적스럽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더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치 않아? 가진거 있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것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해내는 것 먹이는 것이 훨씬 더기적스럽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시냐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없이 하면 더 되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오병이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도구화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무엇을 설명하려고 지 하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오병여 사건을 보면서 이 6장에 오병여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오병여 사건이 이제 6장 1절부터 15절에 오병여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16절부터 21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나머지 50그 나머지 부분 71절에 걸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광야의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광야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여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 붙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오병여 사건은 사보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여 사건의 내용이 마태 마가도 동일하게 오병여 사건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과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만 그냥 오병여 사건 속에다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복음서가 공이이 무리를 걷는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여 사건이 밀접한 뗄수 없는 어떤 연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리를 걷는 사건과 자 에,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사절 봅시다 요한 예, 요한복 6장 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여 사건의 출발 오병여 사건이 이루어지는 스타팅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어떻게 할지를 다하셨는데그 스타팅을 명절 6월절에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6월절날 오병여 사건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유월절은 무엇을 위한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이었죠.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구속받아서 구속받아서 아, 나오는 사건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유월절 어, 사건을 통과해서 나와서 어디를 딱 맞다뜨리죠 추력기 14장에 가보니까 홍해라는 곳에 딱까지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다음에 만난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물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 얘기, 얘기해요? 예, 물을 마른 땅처럼 걸었다고 그러죠? 예,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여 사건을 6월절 속에서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무, 마른 땅처럼 그 무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이 이,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성취가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 구속의 의미가 오병이어 사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 마른 땅처럼 건, 걸은 이, 그 이스라엘들이 그 다음 만난 곳이 광야였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양식을 삼았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6장은 너희가 먹고 죽었던 그 만나와 자신이 생명의 떡되심을 연결하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순절 에, 오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그대로 어,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성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최후 만찬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했던 최후 만찬 제자들이 함께했던 최후 만찬. 뿐만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그 최후 성찬의 프리뷰예요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걷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죽고 다시 광야에 나와서 그 주님의 몸과 피로 먹고 살게 되는 그 진정한 양식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주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걷는 사건을 주님은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먹고 또 살았던 것을 그것을 성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부분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역사 속에서 갖고 있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으로 지금 와 있어요. 세례와 성찬으로.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음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보임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가시적이었죠 실제로 자기들이 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죠 일용할 양식으로 아주 눈에 보이는 현격한 복음이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하고, 성찬이라는 것을 나누는 것은, 그저, 음, 그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눈에 보이는,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복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공기처럼 잡히는 것도 아닌데, 있거든.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복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세례시에 함께 하시고 성찬시에 영적으로 함께 임하셔서 있는 것을 보여준 이 뚜렷한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력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하거나 믿음으로 성찬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참여하게 될때 이때 우리는 주님과의 실질적인 연합을 경험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보이는 복음이죠 이렇게 오병여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우리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로부터 떡을 받았다는 라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 그 자체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다. 내가 오병 너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있는지 알았냐? 그래, 6월절 사건을 통한 출애국을 통하여서 너희가 만난 것이다. 그게 복음이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한테 왜 만나를 주었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임을 너희에게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다 그들은 광야 만나 죽었지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오병이어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의 분발이나 우리의 신앙의 촉발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뻥 튀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요병의 사건의 목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어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병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먹어야죠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대요. 나의 작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 진실 진실로 헌신 헌신 뭘 하겠다고 이할 수도 없는 진실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되죠. 그러니까 나만 뭐 이렇게 하는가 나만 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방방 뛰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40년 동안 그들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결코 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힘의 무력함 속에서 받아서 먹었고 죽었던 것처럼 나, 생명의 떡, 예수는 이 오병여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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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이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영원히 함께 살그 생명을 말하죠 너희 안에 진실한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능해요 우리 자신의 것으로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신적 생명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적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삼의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함 속에서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실상을 오늘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사는 것.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고 먹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신적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죠? 주님의 이 생명을 같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라는 거죠.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로. 그 예수님으로 살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병회를 바쳐서 주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님화 하는 거예요. 예수님화. 그, 이, 이 떡과 잔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이 떡과 잔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먹어야만 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의 가시적인 복음이라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이게 실제로 내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자양분이 되고 나로하여금 하나의 힘과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실제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적인 우리의 유익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몸과 살이 우리 안에 예수의 몸과 살로 나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그렇게 영적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 그 어떤 데에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 대체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죄짓고 살았구나 우리 안에 진전한 그 회개와 뉘우침은 이제 나를 반성하고 나를 끝장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없음을 회개해야 되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는 예수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남철인가요? 자석이라고 하죠. 쇳붓, 쇳조각 같은 거면 하면 쫙쫙 따라오르는데 나무조각이나흙 같은 거나 플라스틱은 안 달라붙습니다 지금 그 예수의 성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를 없는데이 성찬을 받으면 이 성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와서 그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와 나와 같 다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걸 먹는다고 해서 먹기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믿음이 빠지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고 아버지의 생명 속에서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가능케 한 것은 6월절 사건을 통한 예수의 피뿌림 어린 양의 피를 발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 그곳의 수장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분명한 성취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이 만나 만나 진정한 하늘의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살아 있는 삶, 살아 있는 실제 신앙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례 전적 삶이에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적 효력과 유익이 뭐냐? 예. 마이클 호튼 목사라는 그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시죠. 언약신학이라는 책도 썼고 조직신학이라는 책도 썼고 개혁주의 현대신학의 아주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창세기에 창세기 1장 몇절 말씀이죠? 예. 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너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전가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죠. 예.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 칭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았다 좋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강권적인 일하심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라면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은 있는데 열매는 안 났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개념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믿음이 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믿는 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 없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강력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끌어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피를 발라서 어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한그 놀라운 능력사를 강권적인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셔서 끌어내서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죠 이쪽 애굽 쪽에서 보면 다그 물속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 그 광야 쪽에서 보면 그들이 다 살아나오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나온 자들이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진정한 가나한 땅, 영원한 새 에루살렘, 새 에덴 그곳에서 살수 있는 존재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성례전적인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세례를 시행하고 왜 성찬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으로서 가시적인 복음을 받은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죠. 그들이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여 사건을 통하여서 떡 먹은 것만 기억하고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바로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성찬회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너희의 삶,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오별료 사건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만 너희가 먹고 살면 떡만 먹고 배부르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없는 자라는 하나님의 떠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안에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말이 뭐예요? 세례받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데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11장에 가보면 그들은 성찬이 꼭 애찬과 함께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잔도 너무 많이 먹, 부어라 마셔라 먹고 떡만 먹고 배부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합당하게 성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책망받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떡만 먹고 배부른 것은 이방인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그래서 뭐가 안 나타나요. 예, 순종이 안 나타나죠. 삶의 거룩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짜증나고 불평하면 술 먹고 그냥 세상 습관대로 가고 내 안에 스트레스 쌓이면 그냥 뻑뻑뻑뻑 담배 피워가지고 술과 담배가 그 행위 자체가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성내전적 삶을 안 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거룩을 닮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비보금이죠 뭘 하냐 안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더러운 말을 더러운 것을 악한 계획을 지어내고 이러면 내가 지금 성내 전적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돼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과 실제 하나된 연합된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진정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진심이나 헌신을 끌어내서 주께서 그걸 가지고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로 들어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떼어지는 거예요. 내 있는 뭘 하나 끄집어내서 돈몇푼내이 시간 뭐 하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오병여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성내전적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게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 되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성내에 참여하면서 누려야 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고 복입니다 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된 오병이어로 여러분의 무엇 하나 생생내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온전히 들여져서 5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